나좀 그냥 땡기는 게 없어. 그냥 아무나 시켜. 응, 음, 두부 김치 시켰어. 나안 먹어. 김치 좀. 중국산 아니야 이거? 너 먹게? 먹을 거야? 응. 어, 난 괜찮은데, 나는? 이런 거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돼. 나 그냥... 아,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잘해? <웃음> 오빠 해봤지?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. <웃음> 자, 오늘은 손절하고 싶은 친구 유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. 손절 요즘에 좀 잘하나요? 저는 원래 손절을 좀 잘해요. 저랑 안 맞다 싶으면 그냥 바로 끊어버려요. 어요 뭐 매장 한거 아니에요?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낫죠? 거친구가 없어요. 속친구 거친구가 있어요? 속친구는 속 거친구가 맞는 친구인가요? 뭐 개소리예요. <웃음> 손들하고 싶은 친구 유형 한번 알아보죠. 네. 서로가 아니기를 바라면서. <웃음> 아이씨. 습관성 <웃음> 지갑으로. <지감으로>. 아,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닌 어디냐고. 난 당연히 집이지. <웃음> 좀 너무 뻔뻔하지 않나? 저는 진짜 지각하는 거 싫어하거든요? 말 소중한 시간을 뺏었어 지금 게임 몇 판을 할수 있는데 8.9점 9점.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개빡치는데 그래도 많이 넣는다 다른 사람들은 융통성이 좀 많이 있겠지. 저는 좀 관대한 편이에요. 왜냐하면 저도 음. 지가 번번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은 괜찮은데 어, 사과를 맞아. 안 하면 이제 손절까지갈 수도 어, 있을 맞아,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나는 항상 만나면 인사가 미안합니다. 미안해요.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미안해. 진짜 제가 너무 아파서 진짜 미안합니다. <웃음> 난 잠수 안 타면 뭐한 3점? 감수 타는 8점이야 진짜 어... 개 짜증나. 나, 감정, 감정 쓰레기통. 통.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하고 인생 힘든 얘기하고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하고 친구까지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로 만드는 거. 친구가 너무 우울한 날이라서 나가서 다 받아줄 수는 어... 있어. 응.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. 근데 만날 때마다 부정적이면 저도 아, 너무 그래. 힘들 것 같은데요? 네. 누군가에게 감정 쓰레기통 짓을 해본 적 있나요? 아, 생리 일주일 전? 아, 그, 생리는 난 인정해. 아 근데 그, 저 어. 근데 진짜 심해요. 전 대본 적 있나요? 없죠? 아니 아, 없어요. 진짜 친한 사람한테만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감정 쓰레기통. 진짜 안 친한 거야? 네, 그 알몸 다 보여 줄수 있나? 아, 저는 감정쓰레기통을 사람으로 안 만들거든요? 슬픔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제 얘기를 잘안 하는 편인데 들어주는 건 좋아해요 손절까지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나한테 털어놓는다는 게 어쨌든 나한테 이제 의지를 한다는 어... 뜻이 되기는 하니까 조금이라도 안아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 8점 아, 저는 감정쓰레기통을 이 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, 진짜. 받고 그냥 다른 쓰레기통 버려요 아 아, 아, 아, 아 아, 이렇게 버려가지고 난 별로 그냥 상관이 없어 아 어, 진짜? 경훈이 같은 성격이 감정 쓰레기통 될가성이 높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호구 소리 좀 많이 들었죠. 그러면 오케이, 를 손절이네요. 그냥 옥손이라고 할까요? 자, 다음 거 넘어갑니다. 공룡 음식 <웃음> 이게 뭐야? 뭐 중국집에 갔어. 짜장면 있고 짬뽕 이제 그건 이제 개인용이잖아요. 근데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탕수육이 있다. 괜히 탕수육 한 20개 처먹고 다 삼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막 계속 자기 접시에 갖다 놓 그거는 사실 꼴보기가 싫어요. 저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렇거든요. 아난 오케이다. 나도 오케이. 근데 저도 괜찮아요. 왜냐면 그렇게 많이 먹지 않을까. 근데 너무 막 재수없게 먹는 친구들 있거든요? 아, 살짝 한 3점 정도 주고 싶은데. 아, 그래서 마음 그렇게 넘지는 않아요아 근데 이게 다 처먹고 뽐빠이 하자. 이건 안 돼요. 어. 그래서 이런 애들이랑 그냥 카페만 가야 돼요. 그건... 그런 애들 특? 꼭 디저트 한개 시켜먹는다고. 꼭 반댕함. 그런 어, 애들 특.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 싫다. <웃음> 다음은 이중약속 준다. 어 저희 손절이요. 아나 이거 진짜 싫어요 많이 자주 하잖아요. 그래서 리플에 한동안 회식이 없었던 이유가 당신이었잖아요. 사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친구가 많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. 자정차? <웃음> <웃음> 나는 이제 약속 잡을 때 저녁에 약속까지 생각을 하고 시간을 비워놓은 건데 조용성이 음... 따로 있다. 아, 그러면 맞습니다. 저는 한 시간만 하고 그냥 뒤에 약속 그냥 빨리 보내버려요. 근데 이 이중 약속로의 손절로 갈때그 포인트는 약속을 일단 죠 근데 뒤에 또 약속이 있대. 응. 나와의 그런 만남은 가벼운 건가? 나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. 이러면은 남자친구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. 아 괜히 짜증나요. 그러고서 이런 애들 남자친구 만나서 싸우면은 또나테 전화한다니까? 감정, <웃음> 감정 카리콜 낸다니까? 응. 저도 이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요안 고쳐도 돼요. 이미 27년은 그렇게 살아왔어 뭐... <웃음> <웃음> 네. 뭐만, 뭐만 하면... 어?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? 누구요? 저 모르겠는데. 같은 사람 떠오르는 것 같은데. 나한테도 삐진적 있어? 없어요. 응. 다행이 보면. 좋게 말하면 섬세하다. 응. 나쁘게 말하면 별걸다. 거아 근데 뭐만 하면 삐지는 거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. 맞아! 뭐하러 삐치지? 서로 말로 하고 말로 안 되면 저거 따지면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하사람이에요. 하사람. <웃음> 잘 삐지지 않면 진짜 피곤해요. 나는 피곤한 사람이에요. 아 씨. 갑자기 짱이 나네. 9점. <웃음> 인생 노답! 목표 비전 없다. 당신의 비전은 뭐예요? 저의 비전이요? 없네요. <웃음> <웃음> 손절이요. <웃음> 보면 이 그림과 같이 응. 정말 위험한 구렁텅 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정도다? 좋은 말이 안 나가요. 내가 방아죠 이런 말을 해서. 제 인생이 아니라서 막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친구다 이러면 은 진짜 그냥 헤, 헤어지면 헤어 이유가 될 수도 있죠. 아니 근데 목표가 없고 어, 비전이 없을 수 있어요. 혼돈의 시간을 적고 있었잖아요. 음. 그건 이해합니다. 근데 노력하지 않는 삶이 싫은 것 같아요. 노력하지 않는데 자기 비하가 엄청 심한 사람. 어, 그렇다 할수 있죠. 어, 나 어차피 안 되니까. 그러면 같이 못... 있기도 싫어요. 맞아요. 물든다 요 건강하지 못해요. 뭐. 맞아요. 근데 가끔 같이 놀면 재밌어요. <웃음> 다음은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들. 어, 난데? <웃음> 10점, 1점 <웃음> 매사에 부정적이라는 게난안될 거야. 아니야 너할수 있어. 아, 아니야 난안될 거야. 그래 넌안될 거야 하면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지? 그럼 난, 나는 이사람한테 해줄 말이 없어. 이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잘못 받아들인다 생각을 해요. 이 사람을 좋아했더라도 그런 대답이 오물었어. 그 사람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영향이 있어. 아씨. 아, 괜찮아. 괜찮아. 뒤지고 싶다 그냥. 아 그. 왜... <웃음> 인생 같아. 뭐, 뭐 한정... 이거 같아아거뭐 어, 그냥 뭐 아, 그냥 거뭐 그냥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시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너야 이거 을거야 이거 괜야이이런거 먹는 사거이해안 돼. 이 그냥... 이뭐이 이거 뭐야? 이이 이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손절하고 싶은 친구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. 꼭 손절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안고 가는 거는 당신을 번들게 하는 데 인간관계라는 게 네. 넓으면 넓을수록 좋거든요. 혹시? 나에게 도움되는 거는 결국 아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. 왜냐? 인간은 무리동물입니다. 무리동물. 갑자기 훈계를 하는데 내가? 여기 훈계충 없어요? <웃음> 손절한 친구가 많다면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. 음. <웃음>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손절한 거라고 생각할 아...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나 같은 새끼들. 유진직구매. 손절하고 싶은 친구구요, 알아보기. 네, 다럼 네, 여러분, 손절하세요. <놀린> 쓰레기들만. 아! <많. 어예에 놀린> 끝. 야, 제가 27년 살면서, <놀린> 와, 이 새끼는 인생 10노잡이구나 어. 나도 이렇게 하찮은 인생을 너무 살기가 오. 싫어서, 이틀만에 손절했어요. 와, 이틀만에! 네네. 저도 도박 때문에 제 돈을 빌려가가지고, 안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. <놀린> 리플 보니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때는 제가 거절했죠. 아, 근데 아, 그 친구들 보고 있을라나 아니 어머니 핑계되지 마라 진짜 인간적으로 아 진짜 인정 이름이 X인데 대구상에서 오 어, 대박 내가 하네 인생노작 개 <웃음>